윤석열 정부는 ltv 규제를 대폭 완화할 전망이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ltv 규제 완화를 위한 검토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를 80%까지 완화하고 그외 주택구입자들에게는 70%까지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군의 킬로바이트 국민은행 시세기준 8억원 아파트를 사고자 한다면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ltv 40%가 적용된 3억 2천만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ltv가 70%까지 완화된다면 5억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ltv 규제 완화를 시작한다면 주택 구매 수요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현재는 집을 사기 위해서는 집값의 60%가량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대출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자들이 대출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정부가 주택관련 대출을 조이자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심리는 꺾여왔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이 점쳐지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연구원이 내놓 주요 지역별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2월 105.8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2.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지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은행 여신관리본부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출 규제 완화가 점쳐지자 자금조달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본 경제주체가 점차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있어 주택구매 심리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ltv손 보면 집값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을까? 은행권에서는 ltv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최대 한도인 70%까지 받기 위해서는 올해 도입된 dsr 규제 역시 함께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은행권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dsr 40% 이내를 맞춰야 한다 즉두 규제를 함께 계산해 대출 한도를 산출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현재 ltv 규제에 따라 조정지역에 있는 8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집값의 40%인 3억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주택을 사려는 대출차주가 금리 3.5% 만기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소득이 4천만원이라면 대출한도는 2억 9천만원으로 줄어든다. DSR 규제가 함께 적용돼서다. LTV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DSR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DSR 40%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현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종전 LTV, DTI에 더해 DSR까지 규제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다며 LTV만 완화된다고 집값의 대부분을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소득자, 맞벌이 부부 등의 자금 조달은 수월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DSR산 출시 분모가 되는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한도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정 지역에 9억짜리 아파트를 사고자 할 경우, 현재 LTV를 적용하면 3억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3억 6천만원을 만기 30년, 금리를 3.5%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연소득이 5,800만원 수준이면 가능하다. 5,800만원보다 소득이 많더라도 LTV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 빌릴 수 없다. 반면 LTV 규제가 70%로 완화된다면 같은 아파트를 사고자 할 경우 6억 3천만원까지 대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금리 3.5%, 만기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로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연소득이 1억 1천만원이 넘어가야 한다. 연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ltv 규제 완화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란 얘기다 그는 젤 t 브 규제뿐만 아니라 dsr 규제 역시 동시에 손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 고소득자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것으로 보인 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은 표정관리 은행들은 내심 ltv 규제 완화를 반기는 모습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통상 한도와 만기가 길고 주택을 담보로 해 안정성이 높은 대출로 평가받는다. 기대할 수 있는 이자 수익도 높고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한차주가 3억원을 30년 만기 3.5%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총 이자금액은 1억8천만원에 이른다. 새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가팔라진다면 자연스럽게 은행의 수익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만 최근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었다는 점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 등이 고민거리다. 매번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와서다.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를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리도 상승기구 핵심대출인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은행에게 호재지만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며 은행 역시 평판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자장사를 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역 금융당국이 연간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이 늘릴 수 있는 대출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대출사업 포트폴리오를 신용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 쪽으로 수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진출을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가계신용대출 중 20% 이상을 중 저신용자대출로 채워야 한다. 신용대출로만 자산을 늘리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신용대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다. 성장세가 사실상 더뎌진 가계신용대출 부분을 주택담보대출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셈이다.